망고 망... 망고 추루 기다려? 오늘은 불러줄까 닭가슴살 연어 하나, 두 개, 세 개, 네개 네네 개. 개. 하나씩 망고 이거 봐라. 망고 아빠 뽀빵만 해주면 또줄 건데. 망고 이만만다셔 망고 이거 먹고 싶어? 주로? 주로? 어. 어. 망고 너도 추로한 번만 해봐. 저번에 모찌가 있잖아 추루 이거 뭐야? 어 추루 모찌 이거 뭐라고? 추루 추루 해봐 누가 추루 하나 보자 어 순아 순이야 추루 추루 누가 추루 한번 해봐 세상에 이런 일이 한번 나가자 우리 추루 너 누워먹고 싶어? 알았어 좀만 기다려 아빠 이거 떠줄게 그릇에다 순이가 추루한 것 같은데 <웃음> 추루 너 누워먹고 싶어? 알았어 좀만 기다려 아빠 이거 떠줄게 그릇에다 순이가 추루한 것 같은데 <웃음> 순이야 순이 이거 뭐야? 어 이거 이거 추루야? 어 추루 금방 줄게 아빠가 어 너네 이거 다 먹고 싶지? 어 알았어 내그래내 그릇, 내왜내 그릇, 내 그릇, 는그야 마이크 계속 치면 안된단 말이야 됐다 수빈아 담고, 담다 먹었어. 고 담고, 담고, 담고, 담고, 담고, 고 많이 담면은얘 담고, 담고, 담고, 담고, 담고, 담고, 담고, 고찌랑 망고예요.